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송강수입니다 제가 골목식당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낀 점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대표님 그 골목식당 보셨어요? 어 봤는데 왜? 그랬더니 보셨으면 은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솔루션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야 장사 노하우라는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모여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 솔루션이란 그 해결책을 하나 딱 던져주고 장사가 다시 성공할까? 나는 그거 어불성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우리 저 구독자 분들도 님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촬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컵밥에서 제가 볼 때는 노량진이랑 이쪽 컵밥집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비교 대상이 안 되냐면 노량진 컵밥 골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월세나 세금이 굉장히 쌀 겁니다 그리고 땡스 컵밥은 월세나 이런 부분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땡스 컵밥 들어가는 비용이랑 노량진 컵밥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 거기에 맞춰라 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버리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땡스컵밥은 힘든 부분이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땡스컵밥은 벤치마킹 해야 될것이 한솥도시락입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한솥도시락이랑 땡스컵밥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땡스 컵밥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부분 한솥 도시락은 바로 즉석에서 해서 그래도 도시락집인데도 바로바로 해서 나옵니다 근데 땡스 컵밥은 미리 해둔 제육볶음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밥에 들어서 주더라고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노량진 컵밥하고 틀린 부분도 노량진 컵밥은 바로 즉석에서 해서 따뜻하게 줘요 땡스컵밥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일단 그리고 땡스컵밥에 왜 한솥도시락과 비교를 하라고 하냐면 은 한솥도시락도 싸지만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국물 따로 콜라 따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즉석에서 맛있게 최대한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부수적인 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땡스 컵팝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집 가면 이건 먹어야 돼. 이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짝 느낀 감정인데 기성품 쓰네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성품이 쌉니다 만드는 것보다 그리고 가격 저렴하게 판매하려면 은 기성품으로 사용해야 되지 언제 소스 만들고 있습니까 소스 만들 수는 있어요 노력하고 더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성품을 쓰는 게 나쁘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기성품을 쓰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가 컵밥집이 기성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문 매장 아닌 이상은 기성품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성품을 써야지 단가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품만 쓰, 기성품을 쓴다는 게 굳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골목식당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성품을 쓰는 자영업자들은 뭔가 좀 나쁘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깃집 부분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추장 양념은 판이 타서 다 없어졌다 백종원 씨가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졌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발생한 거죠 저도 이제 고깃집을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정성들여서 구워내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틀려집니다 센 불에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육즙 빠지기 전에 미리 다 코팅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먹어야 되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실 때 고깃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타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되죠 차라리 타는 부분을 미리 초보를 해서 나오면 덜 타겠죠. 그리고 요즘에 고깃집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온도 체크하고 직접 와서 좋은 분들이 구워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맛있게 굽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초보를 해준다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한번 맛있게 초보를 해주고 주면은 타는 부분도 적게 타고 손님들도 냄새 덜배고 이런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분이 고생해서 연구해서 해놨는데 그걸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경쟁력은 훨씬 더 높습니다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요즘 고추장구이 먹고 싶어도 하는 데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한번 더 굽는 것도 기술이고 노하우니 이거를 초보를 정말 맛있게 한번 구워서 딱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저희 구독자분님들도 그냥 대충 보고 넘기실수 있는데 이분은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내서 양념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골목식당 보면서 아 저하고 좀 틀린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어, 이 영상 보면서 좀 궁금한 거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